지금은 6시 39분이고요. 오늘은 어제 저기 야식을 먹는 바람에 운동 다녀오려고요. 빨래 그래. 시 <목소리도> <목소리도> <목소리도> 샵. 해동되는 거 기다리기 힘들어가지고 전자렌지에 살짝 돌렸는데 얼먹해서 먹는 게더 맛있는 것 같아요. 프로모은 얼먹한 게 진짜 맛있거든요. 무조건 얼먹 추천합니다. 밤은 12시 45분이고요. 오늘 일찍 일어나서 집에 있으면 낮잠 잘것 같아가지고 오늘 카페 가는 길에 엄마 회자 들려서 이거 도시락 드리려고 이렇게 방금 샌드위치 쌓고 가서 저도 참외랑 방울토마토 좀 같이 먹고 카페 가려고요. 또약에 터울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목소리> 음, <목소리> 음, <목소리> 음, 오늘은 예전에 어딘가에서 본 단호박 계란찜을 만들 거예요. 지금 중불에서 30분 냅뒀어요 호박 크기에 따라 시간은 다르게 하면 되는데 사실 저는 호박이 작아서 20분에서 25분만 해도 되고 이것보다 크면은 40분에서 50분 하면 될 거예요 오. 진 맛있다 계란이 진짜 맛있어요 콩이는 밤이 이렇게. 애플 구우면 겉은 바삭하고 소금 되게 촉촉해져요. 아, 그래? 쫄다, 쫄다. 여러분아제 오늘은 요거 오트밀로 오트밀 계란죽 만들어 볼 거예요. 어제 엄마가 만들어주신 거랑 너무 먹고 싶었어요. 음, 고소하고 맛있어요. 막 그냥 죽 같아요. 그냥 밥. 그리고 진짜 간단해서 아침에 금방 만들어 먹기 좋을 것 같아요. 커피야, 커피. 무서운 거 아니야. 카... 바쁘라. <웃음> 요즘에 날씨가 너무 더워서 거실에 에어컨 틀어놓고 거실에 있어야 돼요. 이거 엊그제 조조 영화 보러 갔다가 친구랑 산 건데 이거 하려, 해보려고요. 지난주에 좀 바쁘게 편집 다 끝내놔가지고 이번 주에 좀 여유로운 거 같아요. 봐서 이거 먹으려고요밥안 12분 타이머를 시작하겠습니다. 아, 여러분, 오늘 저녁은 이 콩국, 콩물을 써서 콩국수 먹을 거예요. 50g 이면 185 칼로리 인데요. 50g 이에요. 5분 30초 끓이기. 이 콩물은 엄마가 시장에서 사오신 거예요 원래 고구마 피자 먹으려고 했는데 냉장고에서 딱 이거 발견하고 아이고, 바로 콩국수 먹으려고 이 김치도 가져왔고, 계란이랑 남은 것도 가져왔어요. 그리고 저는 원래 콩국수에 소금 쳐서 먹는 거 좋아해요. 설탕보다는 소금파. 여기는 시장에서 두부 만드는 가게에서 콩국수를 여름에만 판매하시는 건데, 콧물이 엄청 꾸덕해요. <놀람> <놀람>